이번 영상의 주제는 델피나드 유령선이에요. 델피나드 유령선은 매일 오후 9시 45분에 고요한 바다에서 출몰하는 메이드 몬스터이며 공성 피해로만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서사급 이상의 대포가 달린 선박이 필요하며 강화가 된 독과 괴수선 수상도 있으면 좋아요. 대포 이외에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유령선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포각을 잡기 위해서는 선박이 어느정도 속력을 낼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배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괴수선수상 버프를 감고 있으면 안정적이게 잡을 수 있어요. 몬스터가 출연하는 장소는 이니스테르 12시 방향에 있는 지역과 살피마리에서 9시 방향에 있는 지역 부근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델피나드 유령선 처치에 관련된 퀘스트는 고고학자 NPC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으로 3개의 델피나드의 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이드 공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로 공성포탄, 고뇌 모래와 기본적인 도핑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세력전쟁이 있을 경우 바다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다우타의 방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델피나드 유령선을 잡는 방법은 유령선 양쪽으로 선박을 두대 운용하여 포각을 잡고 딜을 하며 유령선이 직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공대원들은 포를 이용하여 딜을 넣거나 선박을 수리하면 돼요. 그리고 유령선을 쫓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붙게 된다면 파도돌진이라는 스킬을 사용하여 유령선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이동해야 해요. 델피나드 유령선의 패턴 중 알아둬야 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벤시 소환과 귀신들린배이며 벤시는 유령선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활들이 잡는 것이 유리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배는 유령선의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패턴으로 주변 선박에 디버프를 걸어요. 해당 디버프는 선박에 탑승한 유저에게 지속 피해를 입히며 가한 피해량에 따라 유령선의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항목을 이용하여 주변 아군에게 실드를 걸어서 유령선이 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디버프를 활용하여 적대 세력의 레이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는 디버프에 걸린 상태로 탑승 소환수 및 전투 소환수를 전부 꺼내놓으면 한방에 풀피가 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델피나드 유령선은 과거에는 잡기가 힘든 레이드였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선박의 강화 수준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잡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편이며, 레이드라고 표현하기 민망스럽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몬스터를 처치하면 주변에 상자들이 생겨나며 가까이 이동하여 상호작용으로 등짐을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팔아 흑빛 아키움 정수를 받을 수 있어요. 등짐 판매의 대금은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공대의 분배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등짐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유도에 있는 상인에게 이동해야 하며 따로따로 이동하다 보면 적대세력의 약탈에 취약해지므로 함께 이동하는 것을 추천하고 30개의 등짐을 옮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대원의 숫자가 이것보다 적다면 무역선에 등짐을 넣어서 가야 해요. 자이도에 도착하였으면 섬 중앙에 위치한 유물상인 NPC에게 이동하면 되며 이때 적대 세력의 약탈이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NPC에게 도착하자마자 등짐을 판매해야 하며 공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판매하지 말고 판매창만 띄워놓은 상태로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한 번에 팔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레이드로 습득한 등짐에도 시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며 판매할 때는 1 7 5의 노동력이 소모되고 대금은 8시간이 지난 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데이피나드 유령선은 다른 레이드에 비해서 고가의 아이템이 나오는 레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닥 인기가 없는 편이지만 잡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매일매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참여하면 합성 비용을 벌기 좋은 컨텐츠예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